조금 있으면 은 합방인데, 합방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바탕화면 데리고 왔습니다. 술 마시는 거 아니고요, 물입니다. <웃음> <웃음> 내가 이 바탕화면을 꺼낸 이유는 조금 있으면은 합방인데, 합방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바탕화면 데리고 왔습니다. <웃음> 술 마시는 거 아니고요. 물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 좀안 좋은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야, 생각해보면 나 방송 중에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근데 뭐. 누구에게나 소소하게 안좋은 일은 하나씩 있잖아요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소소하게 안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기억에 담아두고 있지 않아서 그냥 잊혀 지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든 작든 일은 하루에 다이나미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 안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지인이랑 좀 말다툼을 했는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려고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사람이랑 대화가 되게 말이 잘안 통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뭐 유튜브 생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들의 댓글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인터넷 방송할 때도 그렇고 특히 제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데 다른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댓글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무논리로 뭔가 자신이 옳은 것 마냥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인터넷 상으로만 그런 건줄 알았거든. 왜냐면 이제 그게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인터넷 세계는. 익명성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과감해지고 그냥 상대방 말귀안 기울이고 무지성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의외로 정말 가까운 사람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최근에 깨 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말을 논리적으로 할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무지성 무논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겸비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이 무지성이고 무논리여도 그걸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 약간 큰소리 치고 밀어붙이면은 진짜 엇가여도 그게 어? 그럴 듯한데?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 논리여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이해되는 부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높은 논리로 더 정교한 논리로 반박을 하면 아 이게 틀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겪어보신 적이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인터넷 방송 보다 보면.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무지성 무논려도 제가 그거를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할수 없으면 그 사람이 논리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을 어떻게 하면은 더 논리적이고 설득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지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많은 거를 느꼈어요. 옛날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막 화도 나고 얘를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99%는 설득이 안 됩니다. 자신만 내 사상과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모든 그 대화 내용을 다 오해하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 뜻을 자기가 막 첨부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번역을 해서 듣는 거야 옛날에는 화가 났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요 요즘에는 제가 좀 각성을 했나 봐요 그냥 안타까워요 되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토론 방송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막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을 해주는데 상대는 이미 귀를 닫고 있어. 자기 할 말만 생각을 해. 막 그런 토론의 장에서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도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키게는 할수 있죠. 그 사람의 동조되었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논리정연하고, 충분히 이제 설득을 할수 있는 지식과 언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목표로 잡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그거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 중에 하나데 아 그런게 있어? 그런 책이 있구나 하긴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그걸 먼저 깨달으신 분들이 많겠죠 난 되게 그걸 오늘 좀 크게 느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옛날에는 되게 어버버버하고 물론 지금도 막 완벽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막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모자란 사람이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상상을 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반박을 하면은 상대방이 설득이 될까를 되게 자주 상상하는 편입니다.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고 나서 그거를 다시 읽어보면은 꽤 논리정연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계속 글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제 말실력이 늘어요. 반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잘못을 되게 걱정하는 투로 지적을 해줬는데 아니 난 잘못 없는데? 하면서 논리적연하게 반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명제부터가 잘못됐잖아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논리적이지 않을 경우에 가 해당이 되는 건데 그저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알아채죠 얘는 그냥 자기 변호하려고 변명하는 거다 그건 단박이 아니라 변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거는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논리적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내 잘못과 마주하는 게 정말 엄청 힘들거든요 진짜, 진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인정하기 싫고 그래요 이게 그냥 상상만 하는 거랑 진짜 내 치부를 눈앞에 두고 그걸 내가 했다 라고 인정하는 거는 정말 천지차이예요 그 감정의 변화가 근데 그거를 하면 주변에서 나를 질타하던 사람들도 아 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 아 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더 좋게 봅니다 잘못을 항상 부정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알아두시기바래요 근데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제 잘못이에요 이러는 거는 이제 좀 가식덩어리로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정도 조율을 해야겠죠 선을 어느 정도 자신이 기준을 잡아야 돼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켜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적어도 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당함 앞에서 논리적이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그런 부당한 것에 짓눌리지 말고 그런 거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겸비하고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깝깝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다들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겠지만 좋은 일들이 많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죠. 응.